전 여기밖에 안, 안 가봤습니다 가본 게 말고 가본 게 말고 가본 게말 다음 주에 가려고 너 진짜 넌 저기 있는 줄 없어 죽어 힘들어 지금 스티커 스 새로운 물고기들을 네. 많이 보고싶어전 아, 진짜 음. 좋아요 음. 여기, 여기 있는데 네. 저재미 음. 음. 음. 음. 나도 공진이형 따라가야 되니까. 음. <웃음> 둘이 갈게요. 둘이, 둘이 갈게요. 주었습니까? 으 There. Family. Wife and kids. Here. DJ? 빛이지 여기서 오. 한잔하면서 술을 못먹잖아 <웃음> 그러니까 여기서 만치 내서 이제 뛰어들면지 여기서 이제 건너서 가야지 한국으로 이제 좋지 건너서 가야 돼 나는 우리 하이가 좋아하는 추라우미 무조건 <목소리가> 아. 하이 이안이 이제 <목소리가> 다 좋아하겠다 <목소리가> 선셋빛에 가서 정현이와 맥주 한잔하면서 영상의 시간에 줄었다 어... 너무 덥고 비치는 너무 덥고 굳이 뭐 한국 사람이 아메리칸 갈지도 없고 물고기 구경하기 싫어 실내. 굳이 데리고 가야 될까? 주문에 거 가지? 말 말하네 주문이 아... 이게 맞습니다 야, 이... 으라 듣고 와야라고테딱한번 가볼만한 거. 주아요쥬 봤는데 뭐, 뭐 비싸긴 한데 이게 고리사노가 있는데 저고리싸기도한번 가볼만해 엄청 <감사> 큰 가오리도 <가을이도> 있고 네볼만어아 <웃음> 예, <만한> <웃음> 나를 좋아해가지고 분명히 네. 아누리아 고기어습니다아메리카소 이제 가보셨지 않아요? 네 성윤이랑 어. 갔다왔습니다 스테이크요 어. 아이들립 그 어. 사줘갔네 잘왔습니다윤이잘 음. 먹었습니다 성 음. <웃음> 마무리 캠프 때 가고 싶어힘들어을것같 정환이랑 안나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얻었어요. 이 한번, 한번 도전했요 아저씨, 옛날에 1층에다 끊었고 아시비나 라이캄 돈키호테. 아시비나 라이캄 돈키호테. 아시비나는 스타벅스 커피 마시고 싶어서. 라이캄은 스타벅스 커피 마시 돈키호테는 그냥 구경만. 하나만하죠 되죠? 곳일실 가는 게제잘 몰라요. 밖에 잘안 응? 나가 가지고 제일 가까운 데 아, 네. 오케이.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집에 가고 싶어. 야, 아, 애들 애들이랑 같이 오면 여기 와. 아메리카 밀리지 여기 차탄이고. 출가. 여기 좋지. 어? 파인애플 농장 가족들이 가기 좋죠 애기들 특히 애기들 네, 파인애플잘 달잖아요 근데 여기 가야 돼 여기 애기들이 있으면 그래서 이게 아시아에서 제일 큰 걸걸요? 그러니까 여기 가야 돼 여기 갔다가 파인애플 농장 가면 돼요 그리고 배고프니까 안녕. <목소리> 아 빼죠 빼니까 이거? 가셔주세요띄어 빨리 어요 <줘> <목소리> 여기에 추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네. 몇년 mm -hmm. 만에 가어요 <목소리> 어, 여기, 여기 가고싶어 여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다고. 예, 꼭가고다 네, 선셋 빛은 가봤는데? 가봤요 선셋 빛? 도 네, 가봤어. <목소리> 어? <잘 안가가고 목소리> 종아더 달라래 네손잡 한번도 안 가봤네 어, 형, 형, 형 거의 다 해줘 승현이 형 손잡이 치네요저여 아, 아, 풍경을 아, 좋아해 영도 영행, 이런 데 가서 어. 위스키 먹는 거 좋아하고 <웃음> <웃음> 형저술못는데 무슨 미식품니까 나는 어, 그래? 어 서준이 어디 있어? 아, 비치? 어? 오케이. 아니 난... 아니 저반반이요 아, 거 가야죠. 시아지 제일 좋서 받아본 좋아요. 불멍 만장 먹네요, 만장. 영장 좋다운데? 네. 좋다. 조건인가 한테